얼마 전 박지현의 한 팬이 박지현이 바나나 우유를 사줬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해 화제였습니다. 사진과 영상에는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는 박지현의 손과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있는 박지현의 옆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를 본 여러 팬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이게 어떠한 사연인지 궁금증을 폭발시켰는데요. 박지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제 제가 마침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러 편의점 가는데 팬분이 이제 따라오셔서 아 그럼 하나 사드릴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같이 저거 저 사는 김에 같이 산 거예요. <목소리> 그거 <목소리> 사드리고 어? 네, 사진 계속 찍으셔도 된다. 찍을... 손도 나왔던데? 네, 사진 이렇게 <웃음> 찍, 찍으시길래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경연 동안은 찍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에이. 좀 들어가지고 에이. 아,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몰래 찍었다고 하고 찍으세요! <웃음> 이러고 제가 그냥 서, 서 있었던 거예요. <웃음> 네. 아그저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알아봐주신 팬분 저 정말 너무 신기했거든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되게 멋있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꼭 만나서 확실하게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